하얼 휴자 오늘은 꿀잼 만화 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 설세도님의 알파벳 이야기 영상 한번 봤었는데 근데 최근에 진짜 엔딩 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진짜 f 가 저는 보면서 너무 불쌍했는데 과연 우리 F 행복해질 수 있을지 꿀잼면자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진엔딩 보기 전에 원래 엔딩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F와 S가 맞짱아아악 이라고 할수도 없는 아주 처참한 패배 모든 증표를 흡수하고 악마 그 자체가 되어버린 F 이제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버린 애플을 막기 위해 애플의 속으로 들어가기면 됩니다 직접 좋아 알파벳 히어로들의 모든 증표를 하나씩 하나씩 흡수하고 오오오. 뭐야 따라왔던 알파벳 친구들다 사라졌어. 그렇지. 빨간 증표. 그리고 피해 증표까지. 이야! 오! 이렇게 엔도 사라지는 건가? 어? 엑스 증표가. 이 yeah. 왔구만. 결국 여기까지. 오. 어. 어, 그래요. 먼저 가버린 피와 다른 알파벳 친구들의 원수. 난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야. 짱 n 의 증표까지 싹 흡수하고 두두두두두 최강 알파벳 으로 탄생. 짠 어, 모든 힘을 담아! 오. 그렇게 에프가 처참하게 뚫려 버렸습니다. 아, 근데 좀 너무 허망하게 간것같아 가지고 약간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예. 어, 프렌즈 애프와 엔이 서로 까암 보였잖아요. 어쩌다 우리 이렇게 된 걸까 그때 저 멀리서 한참 오래 걸려서 물음표 증표를 갖고 온아 거기에는 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프렌즈들의 어린 시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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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만 남았고 아이엔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이 F 프님이널 지켜줄게 음. 어떻게 혼내주지? 어 좋아 단어 조합들 해가지고 애를 빵구쟁이로 만드는 거야 빵구 껴대요 아 너무 웃겨 이거 어른 시절에선뭐 그냥 말 그대로 용기의 상징 어 히어로인 척다 드만 알고 보니까 이거 히어로가 아니라 얘네들이 빌런이었어 사실. 어어 음. <웃음> 그렇습니다 이 알파벳 히어로들의 증표들은 모두 애플을 쥐어 짜내서 만든 영웅 용기의 증표가 아니라 사실상. 겁쟁이들의 증표였던 말이네 음? 아... 오... 오... 어떻게 욕했대 쟤 어떻게 친구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수 있어 그렇게 몰두에 적이 돼버린 F 어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결국 N에 걸려 넘어져버린 아. 아 이거 진짜 악재들이네 F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마지막에 친구한테까지 버림받게 해서 완전히 그냥 나라 끝으로 보는 거지 어떻게 아. 그래요 저 물음표가 F의 슬픔이었습니다 결국 아... 그렇게 찾게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배출해낸 거야 사실상 용기, 희망, 사랑 막 이런 것들 분노, 복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만 남은 거죠 F에게는 어... 아... 사랑의 증저각 어, 색깔들이 뭐 용기,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와, 이 모든 일의 기록이 담겨 있는 정수 F의 기억들을 Q가 먹어 말았죠. 얘들아,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고! 니들이 그러고도 알파벳이야! 배터리가 되어버린 F 혼자 남게되고 N까지 버려버리게되고 결국 흑화해버린 F의 모습이었습니다 트는이 모든 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어요 하. 여기까지가 그 알파벳 이야기의 엔딩이었는데 어.. 이러면 F만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찐엔딩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렇게 F의 모든 기억을 봐버린 알파벳 친구들 배책감에 그냥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 알파벳 세계의 수호신 z 트가 <놀람> 이... 뭐야 박사 스트랭이야 도로바모르 시전하는데요 와, 허 어, F의 증표를 흡수한 애니 이 모든 파울을 바로 잡기 위해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이 시점은 마지막에 F가 버려진 결정적인 사건. 애니 F를 손절해버렸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들이 날 괴롭혀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왜착할척 하는 거야? 이 일찍놈들. 우리 F는 아무 잘못 없어. Forward.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행동하지 않는 순간 n 은 그냥 그저 겁쟁이가 될 것입니다. <웃음> 아니야. 어? G가 가로막고 L. 에이, 이 나쁜 녀석들이 손절하라고 외치지만 난 친구를 버렸어. 나쁜 건너들이야 믿고 있었다고 N 우리 까부자 아, 그렇게 <웃음> 같이 빵셔틀이 되기를 선택한 F와 N 괜찮아 우리 둘이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 오, 그렇게 N의 증표와 F의 증표가 합쳐져서 우정이 탄생했네요 그 와중에 피는 진짜였어요 진정한 히어로 사랑의 히어로 피야 고마워 잘 있어 가자 우리 둘이 여기 있다면 앞으로 절대 외롭지 않아 아 그래 이게 옳게 된 엔딩이야 FN 행복하렴